수도권에서 빌라 등 1139채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속칭 빌라왕 김모씨 소유주택과 오피스텔이 최근 무더기로 경매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다. 23일 법원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빌라왕 김씨 명의의 수도권 부동산 총 47건이 올해 3월 이후 대거 경매에 붙여졌다.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신청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. 이 가운데 한 건은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이고 46건은 경매 신청 이후 아직 입찰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. 경매 신청된 김씨 소유 부동산은 서울, 수원, 인천 등 소형 다세대가 24건으로 가장 많고 오피스텔, 주상복합, 상가, 아파트도 포함됐다. 채권청구액은 대부분 세입자 보증금으로 1억 원 중반에서 2억 원대가 대부분이고 상구액 총액은 105억 754만원이다. 일부 물건은 포천세무서에 압류가 걸려있는 등 국세가 체납된 것으로 파악됐다.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국세 체납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매수자 입장에서도 최근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이 시세에 육박하는 상황이어서 낙찰 받기 쉽지 않은 물건들이라고 말했다. 실제로 유일하게 입찰에 들어간 경기도 광주시의 한 다세대는 지난 6월 경매 신청이 이뤄져 10월에 첫 경매가 진행된 뒤 이번이나 유찰됐다. 이에 따라 내년 초 예정된 3회차 경매의 최저가는 최초 감정가의 49%인 1억 2740만원으로 떨어졌다. 임차인의 보증금 1억 85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. 업계에선 김씨 소유빌라 등이 1천채가 넘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물건들이 줄줄이 경매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. 또 김씨가 종부세와 재산세 등 세금 체납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공매로 나오는 물건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. 최근 집값 하락세로 낙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.